안녕하세요 도치와 마이콜 도치입니다 참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서 가지고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 제가 온 곳이 어디냐 여기는 동서남북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고시원입니다 제가 아까 밥을 먹을 때 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산 밑에 있는 그 고시원 혹시 아신가요? 오 알제 알제 알제. 여기 주인은 안 계시냐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부부끼리 같이 운영을 했디야. 그러다 마누라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분이 여기를 그냥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조금만 가면은 식당이 있었대 하루아침에 거기 식당 주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거예요자 우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 2021년 9월 25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우선 이동을 해보자 이곳은 이골이랑 나랑 기억은 안나지만 몇년전에 이코리랑한번 온적 있었거든 그때 왔을때도 좀 레전드였지 또 모르겠어 그때처럼 레전드가 될지 아니면 레전드가 안될지 자꾸 뭔 이상한 소리가 나 Yeah. <laughs> Стьюру. 와서 처음 느꼈던 거는 우선 곰팡이 냄새가 엄청 높게 이 냄새가 현재까지 뭐 귀신의 기운이 있고 그런 거는 없어 여기는 없단 말이야. 지금 여기 뒤쪽으로는 다 대나무거든. 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습한 그런 장소거든. 귀신 또한 그런 습하고 그런 공간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 터가 귀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터다. 그런 거지. 음. 이게 지금, 음. 뭔 귀신의 기운은 또 없긴 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 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귀신의 기운이 없었던 거는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을 얘기한 거지. 이 전, 앞으로의 일, 거기에 그 귀신 기운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뭔 기운 자체는 없어.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거든? 뭔가 저쪽에서 뭔 기운이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기운이 센거 보니까 이 안쪽으로 누가 왔나 하면서 잠깐 내다본것 같아 보지 못했네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 찍고 있을 때 위쪽에서 자꾸 뭐 이상한 그 귀신, 귀가 자꾸 느껴졌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요. 슬슬 둘러보자. 제가 먼저 이렇게 온게 우선 귀신은 빛을 좀 많이 싫어하는 편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귀신이 혹시나 도망갈까 해서 먼저 와본 거예요. 휘파람을 부는 이유가 귀신이 휘파람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특이하게 뭐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때 저기서 뭐가? 먼 기운이 움직였어. 뭐지? 누구 있냐? 여기저기를 도망다닌 거 보니까 너도 잡기나 되겠는디? 잠깐만 나와갖고 나하고 잠깐만 좀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거냐? 안 되겠어? 보면 먼지가 다른데에 비해서 별로 안 쌓인 거면 이게 누가? 네 손자국이요 이게 만약에 귀신이 자국을 냈다 하면그 기운이 있거든 나무가 삐어나왔갖고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 오히려 요 방에서 뭔 기운이 느껴져요? 206호 지금 발자국인데? 현재 발자국이 여기 여기 자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창문이 열어져 있고, 뛰어내렸단 소리야, 뭐야, 뭐.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야? 여기가.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기 왼쪽 방이거든? 이쪽 방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이 부적은 잡기 부적이라는 건데 귀신을 쫓을 때도 쓰기도 하고 반대로 귀신을 불러들여서 여기에 가둔 다음에 불로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적입니다 이게 그래도 보셨죠 이거를 저기 방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귀신이 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창문 쪽을 왜 비쳤냐? 이 창문을 타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 혹시나 이쪽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 창문 쪽에다 한번 부어보라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귀신을 부를 건데 오게 되면 저 부족이 아마 움직일 거야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야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다 안 오는 거지. 웃기라서 못 오는 건가. 뭔 반응이 있으려면 진짜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 없어. 다른 데로 한번 가봅시다. 이 썼던 부정은 재탕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지 남이 썼던 지설 자기가 좀못 쓰잖아. 그런 의미야. 안다스텐 오케이. Okay. 아, 분명히 지금 하나가 요리조리 자꾸 돌아다니네. 응? 자꾸 도망다길래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2층 뭐가 없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지금 뭔가 하나가 돌아다니긴 해 지금 이것이 1층으로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어 에? 가봅시다 <놀람> 1층에는 더 없네? 이게 3층 건물이 되니까 3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거기 있냐? 뭐아 뭐 서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기운 자체가 안 움직여 한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기운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생장 세진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세고 여기 오니까 여기가 더 세. 그 뒤로는 안 이어졌어 응? 거울을 보고 있었다? 서서? 잠깐만. 아까 했던 거 여기서 해보죠 부족은 아까하고 똑같은 악기 부족이에요 거울에다 붙여놓은 이유가 내가 추측하는거야 아까 그 기운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던 기운이었거든 서 있었는지 앉아있는지 었잘 모르겠어 하지만 안 움직였던 그런 기운이니까 아마도 여기에 서서 저 거울을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 혹시 다시 올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아니야. 와봐, 잠깐. 왔어? 온다, 온다, 온다.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주위에서 맴두고 있어. 음. 신가요. 부족이 한 방에 다타를안 해. 남잖아 남아부잖아. 이 부적에 대해서 잘 아신 분들은 아실 거야 어떤 재질인가. 남아부잖아. 깨끗하게 한다고. 안 탄다기 하고 레이브면 안 돼요. 싹 태워야 돼. 배터리도 1%밖에 안 남았네. 자, 빨리 얼른 정리해야 되겠다. 지금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왔던 데가 페이 꼬시원인데, 분명 뭔가 하나가 돌아다니기는 해요. 오늘은, 크게 음, 뭐, 이렇게, 성과는 없네. 다음에는 귀신 얼굴 좀 이렇게 그리면은 괜찮은 건가, 어찌가댓글에 담아 좀 남겨주실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려주면은 좀더 공감이 가고 뭐 좀더 리얼하겠다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댓글좀 남겨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흉가나 이런 데 가면 어, 이런 장비가 에러 나는 경우도 여러 분 보셨을 거예요. 이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실령님을 모시는 곳이죠. 그죠? 여기 실령님들의 기운이 이 장비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는 실령님 기운으로 주파수가 높은데고 장비랑은 안 맞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어, 힘을 더 많이 써야 되지. 마이크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훅달아버요